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팩 종류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크팩이 나왔을 땐이 나사식으로 나왔죠 나사식 두개그 다음에 앙카팩 그 다음에 오징어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팩들이 종류가 많긴 한데 대표적인 건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사식 팩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나사식 팩 같은 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사팩입니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나사팩이고요. 나사팩은 많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는 필수로 챙겨야 되는 팩입니다. 우선은 기본 나사팩이 있고, 이렇게 좀 멋있게 생긴 나사팩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기본 팩을 사세요. 나사팩은 이 데크에 직접 박지 마시고, 이 틈에 돌려서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틈에다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사용하냐면은, 안카팩이나 오징어팩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나사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팩이 이 안카팩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데크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너를 이렇게 달아서 텐트나 타프를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돌아다니죠? 예, 네. 이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지금 생각났는데 이거를 뺄때 돌려가지고 손으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놓치게 되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데크 밑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잊어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이 오징어팩입니다 이 오징어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끼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돼요 이거 돌아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너를 달아서 쓰셔도 되고 바로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캠퍼분들이 데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이 오징어 팩이에요. 뺄 때도 눌러서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되게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쓰느냐? 자, 데크와 데크 사이에 이 빈틈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 안카 팩이나 오징어 팩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틈이 없는 경우는 이것도 오징어 팩도 굉장히 얇게 생겼지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데크와 데크 사이에. 절대 데크 위에다가는 설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왜 추천을 드리지가 않냐면은 같은 나사 팩이고 이게 굉장히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은 플라스틱과 나사 못하고 요 결합 지점이 약합니다.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박다 보면 은 여기가 깨집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거는 멋은 없게 생겼지만 필수적인 제품으로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스마트 후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 후크자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앙카팩 같이 이렇게 빠질 염려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너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얘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얘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오징어팩 그리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나사식 팩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텐트에 들어가게끔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데크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른 팩 종류를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팩 종류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팩 종류도 제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다니는 팩입니다. 보면은 20cm, 그다음에 30cm, 40cm 이거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팩이고요. 그리고 이 까만색은 단조팩입니다. 그리고 이 은색은 콜팩이고요. 우선 이 단조팩 같은 경우는 이거 코베아 제품인데 제가 캠핑 처음 할때 구매를 했던 단조팩입니다. 그리고 단조팩이 이 콜팩보다 좀 멋있게 생겼어요. 콜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합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허접한 티가 있고 단조팩은 완전히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라 그리고 색도 검정색이라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텐트에 사용할 때는 보통 20cm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20cm는 콜팩이든 단조팩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휘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30cm 정도 되면 은 타프에 사용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30cm 나 40cm 그런데 이 코베아 단조팩은 굉장히 많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콜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은 두껍기가 콜팩보다 좀 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얇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콜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3,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한 번도 쉬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콜백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 단조팩은 되게 잘 휴입니다. 30cm, 40cm짜리 같은 경우는. 이 단조팩은 캠핑클럽의 단조팩입니다. 코베아 제품은 아니죠. 두껍기가 1.5배 정도 더 두꺼워요. 그런데 이 팩은 쉬지가 않아요. 근데 단조팩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단조팩을 구매해가지고 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멋은 없게 생겼지만 콜팩을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콜팩 같은 경우는 30cm든 40cm든 20cm든 힘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사실 때 아예 콜팩을 사시면 캠핑을 그만둘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콜팩도 그렇고 이 단조팩도 그렇고 둘다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은 여기다가 비너를 꽂아가지고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은 팩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계시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캠핑을 다니시다 보면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람이 좀 분다 싶으면 30cm든 40cm든 뽑힙니다. 이 팩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스트링을 묶고 이 팩이 뽑히게 되면 이 팩이 날아다녀요. 이 팩이 날아다니면 사람을 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기다가 비너를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이거 비너 꽂으라고 구멍을 낸게 아닙니다. 팩을 사용할 때는 요 홈에다가 스트링을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링을 여기다 바로 연결을 사용하시면 이 팩이 뽑히더라도 스트링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팩을 캠핑장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땅이 좀 무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cm를 박는데 해드려도 손으로 금방 빠집니다, 이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망치는 하나 꼭 제대로 된 망치를 하나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코베아 건데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망치는 이쪽에 동이 달려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캠핑을 다니다 보면은 어 고무 망치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무 망치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고 팩도 안 박혀요 그리고 고무 망치로 팩을 받게 되면은 그팩 금방 뽑힙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렇기 때문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망치는 필수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망치에 보면은 때리는 부분과 빼는 부분이 있어요. 팩 보시면 아까 구멍 있죠? 이거는 여기에 걸어서 빼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30cm로 안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프를 칠때 팩을 박을 때는 조금 각도를 주고 박게 되죠. 저는 완전히 박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박게 되면 카메라에 잘안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박겠습니다. 물은 땅일 경우 이게 손으로도 이렇게 뽑혀요. 그러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게 되면은 이 팩이 그냥 뽑혀버리거든요.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은 같은 사이즈의 팩을 하나 더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기 스트링 묶는 부분, 이 부분 있으시죠? 여기다가 팩을 하나 더 박아줍니다. 이 팩이 스트링을 묶은 팩이고요. 이 팩이 이 팩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 은요 스트링을 묶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사이에다가 팩을 하나 더 박으세요. 그러면 은 이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 날씨가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팩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하면 은 캠핑 접으실 때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구매를 할때 제대로 된 팩을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이중 투자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팩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